거의 치매 박사가 될것 같아요. 치매,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. 어, 알아야 될것 같더라고요.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어,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매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서요. 어,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는 예방을 할수 있도록 어, 저도 좀저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일상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원정기 어, 아. 선생님 많니신가요 네,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. 아 소리 안 들려요? 알겠습니다. <웃음> 소리가 안 들린다고. <웃음> 이제 들리세요? 여기 어디 전화 주셨는데. 들리세요? 들리시는 걸로 알게요. 들리시죠? 들리시나요? 안타깝습니다. 잠깐만요. 들리시는지? 들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우, <웃음> 다행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전화 주셔가지고. 그래서 스테이 필요한 거죠. 아, 이숙경 선생님도 전화 주셨었네요. 이수경 선생님 독일의 어머니 다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가 자꾸 놓치는 거죠 아 제가 무슨 얘기했었냐면요 그 치매 시험 보시는 거 도와드리는데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치매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요 치매 쪽에 박사가 될것 같아요 라디오로 치매 공부를 뭐몇 달간 한 적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게 시험 준비를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가 거의 치매 쪽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치매 강의해주세요 이러면 네, 오케이 할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심해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자료로 좀 많은 분들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요. 도와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럼 오늘 한 골반 척추 <웃음> 맞추기는 내일 다시 할게요. 아니면 이따가 뭐 일요일 기억나면 이따가 다시 하거나요. 지혜로운 사람은 양보와 이해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만 합니다. 맞죠? 그래서 이거를 그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발췌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는데요.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, 아이가 탁자에 부딪히면 탁자를 잡고 화를 낸다. 탁자가 아이의 적이 된 거다. 그처럼 사람들은 무생물이나 생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비추어서 화를 낸다. 정말 맞죠. 그래서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애가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반성했어요. 그래서 유시화 선생님이 이 번역 진짜 잘하셨네 이렇게 느꼈는데요. 애가 탁, 탁자에 부딪히면 떼치 이러면서 막 탁자한테 떼치 떼치 막 이러잖아요.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. 어렸을 때부터 애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탁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나 그래서 술 먹으면 막 어, 전봇대한테, 오, 오지 마. 어, 거기 서 있어. 막 이러면서. 어, 땅이 막 일어나네. 막 이러잖아요. 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건데 정확하게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. 전봇대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고 환시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있진, 있는 거죠. 이건 조금 넘어갔나요?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게 어,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한 거야. 그러면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. 말을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, 어, 똑바로 걸어야 된다. 집중해서 봐야 된다. 그런 건 조심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, 떼치, 떼치, 이러면서 탁자를 때리면 나중에 커서 숨어고도 어, 전봇대 오지 마. 어, 땅이 소산하네. 뭐, 이미치 옆에서 미쳤나? 이렇게 <웃음> 하는. 그런 걸막 하게 되죠. 그거랑 똑같이요. 지혜로운 자는 양보를 하고 이해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항상 저항하고 합리화시켜서 스스로를 지킨다고 착각한다. 자, 이게 대표적인 예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죠. 어, 부부의 세계에서도 나왔었죠. 그 아주 온 국민의 미움의 화살을 받은 남자분 이름도 모르겠네요. 두 여자 사이에서 오가면서 막 바람 피면서 너무 당당하고 막 화내죠. 그러니까 반개 낀 놈이 화낸다고 막그 화를 막 내면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 저게 저게 저게 이러면서 막 막장으로 가고 있네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가 실수했으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. 그러니까 막 어. 그 책을 공부하는데도 책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뭐 해겔이나 칸트가 다 어렵죠. 어려운데 자기가 어리석고 무지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막 화내요. 자기 놀린다고 <웃음> 모르는데 물어본다고.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나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삿대질을 하면서. 약간 <웃음> 근데 그런 일상들이 꽤 있는 거죠. 그리고 어, 나책 보고 싶다 그래서 알려줬는데 책안 봤다고 부끄럽다고 수업도 안 와요. 그거는 조금 약간 <웃음>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지혜로운 자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렇구나 합리화시킬 게 없는 거죠. 그저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달으면 그래서 부끄러워진다. 그러니까, 고마운 거를 알면서도, 고맙다 그러면, 어, 내가 너무 큰그 짐을 지고, 너무 큰 선물을 해야 된다거나, 너무 크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빚을 진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을 안 해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어, 다반사로 있어요. 다반사요. 그렇죠. <웃음> 예. 그리고 어, 내가 잘못해놓고, 잘못했다는 말안 해요. 싹덮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은 더 화나죠.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막장 드라마를 보듯 나를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대상화 시켜서 그려보면 내가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거를 딱 집어낸 거예요.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은 그어 제가 그제차 처음에 샀을 때 그래 언니 밤새 갔다 올 테니 너 자릴 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났어요. 왜 차를 사물을 인격화시키냐고. 그럼 약간 미친 짓이다. 아네 그래요. 그럼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서어나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쿨.